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트 막내, 송종입니다 막냉이.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팬미팅 이제 지금은 대만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대만, 또 일본 두 번. 그리고 마카오가 이렇게 네 번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또 팬미팅이라 너무 기대도 되고 또 멤버들도 같이 신나는 있것 같아요. <웃음> 다, 찍어야, 다 찍어야 돼. 저도 두근두근하고 지금 대기실에서 헤어 메이크업 다맞고 저는 쉬고 있어요 멤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봐볼까요 네. 이렇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일단 오랜만에 무대를 서서 좀 떨리기도 하고 1월 달 텔미 이후에 러시아에서 5월 달에 쓴거 빼고는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건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뭐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좋은 긴장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본도 읽고 있고요 또사인도 했고요 또 오늘 내꺼하자 NOTHING s o 그리고 t 일 l l me n no 막혀 커버 걸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실 저밖에 없어가지고 멤버들이 현재 메이크업, 헤어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네요. 준비 <웃음> 중이라. 저는 이렇게 모니터도 하려고 모니터도 하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었어요. 이게 저희 이게 저희 안무 영상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내꺼와자랑 태음이가 있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주 살짝? 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도 하고 틀리지 않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상은 깔끔하게 구두랑 슬랙스 입고 또 이렇게 셔츠를 입어봤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님들께서 멋있게 준비해 줬습니다. 아 그리고 팬미팅 끝나고 저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방영하고요. 그리고 프라엑기국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멤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현재 받고 있어서 헤이마워크 받고 있습니다. 혼자 뭘 해야 될까요? 목소리 잘 나오나? 잠깐만요.